이번에는 음. 그 예전에 다찍어던게 있긴 한데, 음. 조금 더 짧게, 스피디하게 장사가 데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음. 우리가 각자도 DM도 많이 오고, 음. 뭐 메일로도 공개가 음. 되게, 되게 많이 와가지고, 다 음. 이제 작사 스피디를 애청하는 분들이라고 하니, 음. 한번 더, 좀더 분명하게 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음. 준비를 해봤어요. 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웃음> <웃음> 어떤 게 있냐면 음, 일단 첫 번째로 음, 음, 작사만 하는 작사만 하는 어, 가정화에 1번은 작곡하시는 지인이 있는 거 <웃음> <웃음> 음악을 하는 가까운 분이 있는 음.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해서 입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 근데 사실 음. 그런 분들이 잘그러니까 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음. 그게 있으면 질문을 안 하겠지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어, 분들의 경우라면 사실 우리랑 똑같이 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게 사실 학원에 음. 다니는 거라서, 학원 아니면 공모전 이렇게 음. 되는 건데, 공모전이라는 거는 너무 일회성이 강해서. 음. 그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곡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데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간을 지난 후에 가질 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 그럼 학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음. 진짜 많이 음. 받는 편인데 음.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음. 때는 사실 조금 힘들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음. 없는 것 같고 음. 우리도 음. 그 방법밖에 사실 음. 없어그렇 뭐, 게. 음. 맞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음. 그래도 그렇게 해봤을텐데 음. 그러니까 사실 가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나이 얘기 쓸데없는 걸 수도 있는데 <웃음> 나 대학교 때 갑자기 수업 듣는데 신문 방송학 전공 수업 교수님이 너네 작사에 작사나 해서 저작권료를 걸어 <웃음> 음. 이런 분을 하셨는데 그때는 완전 좀 나도 작사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이 잘 모를 때라서 음. 가사가 쓴다고 가상가? 그니까 곡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쓰면 그게 누가 어떻게 가나라고 했죠.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 말인즉, 결국은 진짜 어. 그 내가 곡을 이 내가 그 맞춰보면 곡이 있고 가사 어, 어.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작사가로서의 뭐 공부든 아무튼 그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기회가 사실은 사과를 통해서 받는 음, 수단. 가사만 보내는 분들도 음 계시는데, 그걸로, 그걸로 사실 의미가. 음. 음. 음. 그치. 간단하긴 한데. 음. 그래서 뭐, 어쨌든 모든 일이 음. 그러한데, 조금 수련의 과정이 맞아, 맞아. 조금 필요한데, 음. 사실.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를 이제 좀. 교육하는 기관이 음. 사실은 음. 지금은 음. 학원, 공사 음. 정문 학원, 어, 어쩌다 보니까 되게 학원 장려가 많데그니 장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길이 진짜. 그러니까 음. 약간 음. 어떤, 어떤 분야든 간에 학원이 잘생기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학원도 좀 여러 군데가 생기기도 했고, 맞아.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웃음> <웃음> <웃음> 그거는 그거는 너무 각자 또 맞는 화보이 <웃음> 어, 너무 다르기 그치. 때문에 음. 직접 이제 상담을 일단 음, 해보시라고 음, 추천을 되게 음. 편이긴게 음. 하고 사건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다카운토가 아이디 이런 거다 음. 있으니까 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음. 또 이렇게 얘기만 음.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맞아, 맞아. 둘러보시고 그치, 그치. 뭐 커리큘럼도 살펴보고 맞아, 맞아. 학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그치. 해보면 훨씬 더 궁금하지 않을까? 어, 하고자 음. 한다면? 음. 음. 훨씬 더 선택을 좁히는 게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확실히 그 음. 그냥 내가 방에서 내 음악을 음. 뭔가 하는 그런 뮤지션이시라면은 음. 모르겠는데 음. 약간 대중가요 음. 그래서 음.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도 그 레이블하고 음. 사실은 끈이 그치. 어, 그냥 그, 생기지는 그, 않기 ]까? 때문에 음. 사실상 제일 현실적이고 음. 실용적인 방안은 음. 학원에 가는 거 어,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그냥. 음. 지자면은 조금 그런 대중문화, 음. 특히 아이돌 음악에 대한 관심 음. 그게 있어야지 사실 요즘은 작사가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고요. 아무래도 음. 키의칭을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아이돌 아티스트에 많이 음. 치우쳐 있으니까 음. 이렇게 말씀드린 게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nk <laughs> you.